네 안녕하세요 I M t o o l 입니다 오늘은 어, 저희집이 왜 특정 신제품을 취급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보통 어, 영업사원들의 영업패턴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 직접 이제 신제품 샘플 들고 다니면서 이제 영업하는 영업사원도 있고요 아니면 이메일 카톡 팩스 등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 스타일이 있는데요 보시는 후자 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메일이 오는데요 어, 이메일을 보면서 이 물건을 받을지 말지 고민을 합니다 참고로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시용가라고 해서 더 저렴하게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어, 세계 최초라고 인기 있는 건 아니라면서 어, 엑스락 그라인더 gwx 그라인더를 소개했었죠 요건 저희가 어떻게 받았냐면 이메일을 보면서 그냥 어, 이거 메이드인 젊은니니까좀 비싸도 이제 품질이 좋으니까 나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오판이었죠 제가 지난번에 언급한 것처럼 엑스락이 어,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으셔서 그런지 엑스락 그라인더를 찾는 분이 많이 없으셨고요 다행히 어, 이엑스라그라인드콕집어서 찾는 분들이 몇분 계셔서 저희는 완판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 이걸 계기로 삼아서 신제품은 어 신중하게 구매하자고 했습니다 어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구매하자고 라 결론을 내렸고요 어 1월에 이제 GDR-10.8V-35HX라는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제가 코드명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 GSR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듯이 보쉬에서 드릴 드라이버를 언급을 할때 GSR이라고 하고요 10.8V는 그 3.6V짜리 배터리 최소 3개가 들어간다는 라 뜻이고 35는 최대 토크가 35라는 뜻입니다 어, 토크는 제가 이야기했죠? 꺾는 힘?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잼 뚜껑 딸때딱힘 주잖아요 고힘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HX는 드릴 비트 소개할 때 언급을 했었는데, HX 육각이라고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요 야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HX는 육각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GSR 10.8V-35HX는, 어, 10.8V의 최대 토크는 35까지 나오는 육각 타입의 드릴 드라이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가게는 이거 보고 안 받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드릴 드라이버인데 척이 육각척이기 때문이죠 홍보물을 보면 육각척이어서 헤드도 짧고 동급 최고 경량이라고 어필합니다 예전에 국내 유일 임팩트 드릴 DTP141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죠 어, 요 DTP 141은 어, 드릴 드라이버 기능도 있는데 육각척이어서 소비자들이 좀 외면하는 것 같다라고 말이죠 모든 제품은 어, 장점과 단점이 공존합니다 GSR 10.8V 35HX는 홍보물에서 언급을 하듯이 뭐 육각척이어서 헤드도 짧고 그 다음에 어, 동급 최고 경량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저희는 이 장점보다는 드릴용으로 작업을 할때 어, 무조건 육각 길이를 써야 한다는 라그 단점이 더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입을 안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정기적으로 어, 보시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신제품을 왜 매입을 안 했는지 제가 간헐적으로 가끔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